Try to hold on tight You got me hypnotized Like everything's alright But when I go away My friends they tend to say n h t everything's alright 자궁경 시험관 2차까지 끝나고 결국 3차 하기 전에 자궁경도 하기로 했고 단차 검사도 지금 검사 피는 다 뽑아놓고 뭐 그런 상태예요. 오늘 자궁 내시경 수술은 오후 2시까지 제가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반차를 내서 병원 가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에요. 이게 수면마취로 진행하는 수술인데 지켜야 될 준비 사항들이 몇개 있더라고요. 일단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라고 나와있어요. 근데 제가 오후 수술인데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는 게 맞는지 한 8시간?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. 입이 말라가지고. 좀 참아야죠. 뭐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수술하러 갈때 준비 사항은 화장은 하면 안 되고 스킨케어만 한 상태로 가야 돼요. 지금 세수하고 스킨케어만 한 상태거든요. 이 상태로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매니큐어, 젤 네일 이런 거다 지우고 가야 되고 그 귀중품, 액세서리 렌즈 모두 제거 후 내원, 반지 다 빼고 갈 거고요. 또 자가운전 하면 안 되고 수술하는 날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첫 반에는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다니다가 요즘에는 그냥 계속 혼자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은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있다가 오후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올 예정이에요.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아마 항생제랑 진통제를 복용해야 되나봐요. 그래서 이약 처방은 수술 후에 처방해준다고 하네요.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안 좋네요. 아주. 오중충 합니다. 내가 이찍어어 기분이 어때? 음, 착잡합니다. <웃음> 엄청 가까이서 찍어, 진짜. 이렇게 엄청 가까이서 찍어서 보여. 아, 딱장이지잘 음, 음. 나오네. 나에게 최적화된 렌즈야. 그러니까 속 편한 거먹어 물을 먹어보고 속이 많이 울렁거리지 않으면 밥 먹어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물을 먹고 이제 약간의 울렁거리 난자채취하고 나서 배 아픔이 10이면 은 이건 1이야 진통제 맞아서 그런 거 같아 깨자마자는 좀 아팠거든? 그래서 배 아프다고 막그랬더니좀참세요뭐이랬나 귀엽다 수술의 특이점은 수술방에 남자도 있었다는 것이지 이때까지 남자 한 번도 없었거든 내는 걸어 들어가? 한까지는 아니 수술 준비하는 방까지 걸어서 들어가고 거기서 누워서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해 수술을 한내 부인 고생했어 <웃음> 감사 감사 오늘은 금요일 오후, 지금 금요일 오후고 퇴근 이후입니다. 금요일 오후에는 근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마사지를 받으러 갈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머리 자르기도 할 거고요. 머리를 사실 기르고 있었는데 지금 층이 너무 못생기게 나가지고 아... 외모 비수기가 같이 겹쳐서 찾아왔어요 피부도 안 좋고 머리도 푸석한데 막 층도 이상하게 나있고 근데 막 어정쩡하게 또 길어가지고 마음에안 들고 막 거울 볼 때마다 좀 그래가지고 조금 밑에를 잘라서 이 단을 맞추려고 해요 지금 층이 좀나있는데이 층을 좀 없애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머리 자르는 거는 스파에서 마사지 받고 그다음에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회용 속옷 하나만 입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거 입고 여기 누우면 끝 네 침대 온요 지 오래 보드셔도 괜찮으실까? 아 괜찮아요. 지금 머리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어두워가지고 머리가 잘안 보이겠네요 머리가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왔어요 아 역시 서울 미용실은 달라 그냥 쭉 떨어지는 머리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계속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질렀습니다 진짜 기분 최고다 최고 이게 힐링이지 가고프네요.